매니저님, 아직도 스케줄 남아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하루에 일정 네다섯 개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잡지 말아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아세요?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일정 소화한 지 보름이 넘었어요. 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금 영화나 드라마 홍보해야 될 것도 없는데 소속사 신인 도와주겠다고 같이 묶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 좀 해요, 좀. 매니저님이 실장님이랑 대표님한테 저 잠시 쉬고 오겠다고 해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따라오지 마세요. 택시! 기사님, 수지로 가주세요. 아, 아, 아니에요. 그 배우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급해서 그러니까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야,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었어? 일단 들어가자. 응. 아, 편하다. 나? <웃음> 도망쳤어. 아야. 아니 아안 그랬으면 나 지금 여기 못 있어 너무해 왜 뭐라 그래 난 애기 보고 싶어서 참다 참다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나안 보고 싶었어? <웃음> 그런 거야? 우리 안본 지도 오래됐잖아 진짜로 그런 거야? 나 가? 가냐고 스케줄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거 신인 소개시켜주겠다고 나 데리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우리 대표님 잘 알잖아 몇개 구멍 나도 잘 처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좋아해주면 안 돼? 난 자기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망쳤는데 자기가 그런 반응 보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려 그래 내가 자기 보려고 폰도 지갑도 다 두고 나왔는데 진짜 응? <웃음> 어떻게 여기는 <웃음> 코디언니한테 택시비만 빌려서 도망쳤지. 이 <웃음> 그러니까 나 안아주고 뽀뽀도 해줘요. 응? 뽀뽀해줘. 이리 와봐. 음. <웃음> 진짜 이런 걸 원했어 너무 힘들었어 자기야 근데 자기 뭐하고 있었어? TV? 그럼 같이 보자 요즘 TV에서 뭐하려나? 어? 싫어? 왜? 왜 리모컨을 들고 도망가? 뭐야 야한 거라도 봤어? 아 뭔데 뭔데 같이 보자. 야한 거만 같이 보자. 어 이거 나 나왔던 작품이잖아. 애기야. 애기도 나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다고 말은 못 하고. 저거라도 보고 있었던 거야? 하이, 내 새끼 진짜... 내가 미안해 바쁘다고 자주 못 보고 봐도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집이나 차에서만 보게 해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나 위로해주는 자기 모습도 마음 아파 나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자기 애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그래도 있잖아 나는 너 거야. 잊지 마.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 속삭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하나야. 바로 너. 아, 속상해. 왜 적어보고 있었어? 그냥 보고싶다고 말을 하지 <웃음> 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여행갈까? 나 얼마 뒤에 싱가포르에서 화보로케 있는데 마침 친구가 싱가포르 인근 섬에 자기 별장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거긴 관광지도 아니어서 사람도 별로 없다던데 근데 자연환경이 진짜 너무 이쁘대 거기 갈래? 말해서 빌려 넣을게 어때? 우리 간만에 여행 가자 응? 내가 먼저 들어가서 준비해놓게 자기도 알아 할수 있겠어?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간다고 해줘 자기야